여기서 앞서 간단히 언급했던 to와 ing를 조금 더 깊이 있게 볼 건데요. 동사 뒤에 일반적인 명사가 따라 올 수도 있지만 이 동사들을 명사처럼 바꾸는 거 예를 들면 learn은 배우단데 to learn은 배우기 이런 식으로 명사처럼 도할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방법은 to나 ing 두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주어로 쓰일 때는 둘의 의미 차이가 별로 없었는데 이 동사 뒤에 따라올 때는 그 동사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좀 구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동사들은 그 뒤에 to가 더 어울리고 어떤 동사들은 ing가 어울리는데요 먼저 to가 어울리는 동사들로 시작을 해 볼게요 expect, want, need, wish, hope, decide 자 이런 동사들을 이렇게 유심히 보다 보면 아 앞으로 뭔가 돼야 될일 그런 것들을 기대하고 원하고 바라고 뭐 계획하고 결정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동사들 뒤에는 t 가 어울려요 그래서 I need to learn English 나는 영어를 배울 필요가 있어 하면서 이 동사를 명사처럼 바꿀 때 ing가 아니라 t 가더 어울리는데요 책에는 없지만 이 need 자리에 이 동사들을 넣어보고 저랑 같이 한번 읽어보고 지나갈게요 I expect to learn English I want to learn English I need to learn English I wish to learn English I hope to learn English I decide to learn English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일반적인 명사도 올수 있지만 동사를 명사처럼 바꿀 때 t 가 어울리는 거였어요 그런데 어떤 동사들은 둘다쓸수 있으면서도 뜻이 바뀌는 것들도 있거든요. 이것도 한번 보고 갈게요. 뭐 많지는 않아요. 예문으로 보겠습니다. I forgot to meet him. 나는 그를 만나는 걸 잃어버렸었어. 이러면 만나기 전에 잃어버린 게죠. 앞으로 만나야 될걸 잃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아직 안 만났는데 까먹고 있었거나, 아니면 이미 만날 시간이 지나버려가지고 결국엔 못 만난 거예요. 그럴 때는 이런 식으로 I forgot to meet him. 그래서 그래서 요 T, T로 같이 이어지니까 그냥, 투는 연달아 소리를 내겠죠? I forgot to meet him. I forgot to meet him.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ing가 쓰이면, I forgot meeting him. 그러면요. 이미 만난 걸 잃어버렸어요. 뒤에 게 조금 더 머리가 나쁜 거예요. 즉, 투는 약간 목표 중심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ing는 행위 중심적으로 생각하면 되는데, 한 가지 더 다른 관점으로 또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요. 투는 약간 장기적인 관점이고요. ing는 좀 단기적인 행위에 좀 초점을 맞췄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I tried to swim. 그러면 나는 수영을 하려고 노력했었어 인데요. 목표로 삼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좀 장기적으로 뭔가 애썼다는 뜻이 되기도 하고요. tried 하고 과거가 되니까 아 노력은 했었어. 근데 못했을 수도 있어요. 이럴 때까지 쓸수 있는 게 to고요. ing를 쓰면요. 즉, I tried swimming 그러면 요 뭔가 좀 수영을 시도한 행위가 좀 짧아요. 그 단기간인 행위에 초점을 맞춰져 있어서 그냥 한번 시도했었지 이런 느낌 혹은 뭐 시험 삼아 해봤었지 이런 뉘앙스로 만들 때는 ing가 어울려요. 그래서 과거에 뭔가 규칙적으로 했거나 장기적으로 했던 행위를 얘기할 때 I used to do 하잖아요. 그때 used to를 쓰죠.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번엔 ing가 어울리는 동사들을 볼 건데요. 그 전에 둘다 가능한 경우를 한번 볼게요. like, start, prefer. 이런 동사들은요, to를 쓰든 ing를 쓰든 둘다 괜찮아요. 그런데 약간의 뉘앙스 차이를 넣고 싶으면 들어갈 수도 있겠죠. 역시 to는 목표 중심적인 거, ing는 행위 중심적인 게 되고요. 그런데 평상시에는 둘다뭐 무리 없이 그냥 쓸수 있는 상황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go 같은 단어들은요 보세요 to도 올수 있고 ing도 올수 있는데 그 성격이 좀 달라져요 그래서 go 뒤에 행위의 목적이 될 만한 것들이 와야 되면 to가 어울려서 I go to win 나 이기려고 간다 그리고 I go to sleep 자려고 간다 이런 식으로 이제 봐 줘야 되는데요 만약에 어떤 행위를 하러 갈때그행위의곧 그 순간이 중요한 거 예를 들면 뭐 주로 즐기는 행위가 되겠죠 그럴 때는 to 가 아니라 ing 가더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I go fishing 나 낚시하러 간다 I go swimming 나 수영하러 간다 예요 그런데 만약에 스위밍도 수영 대회 등을 목적으로 가는 거면 I go to swim 이좀더 어울리겠죠 그러면 ing 가 어울리는 동사들 이제 몰아서 한번 볼게요 mind, give up, enjoy, practice, keep, finish 이런 것들은 요 ing 가좀더잘 어울려요 어떤 행위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는 동사들이잖아요 예를 들어 mind 그러면 뭔가 신경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행위가 신경 쓰이니까 그행위의 초점이 맞춰져서 ing 가 오는 거고요 앞에 go에서도 봤듯이 enjoy도 그래서 ing가 어울리는 거예요. 뭔가 즐기는 행위를 말하는 거니까. 그리고 stop 여기 예문에 나온 stop 같은 거는 당연히 이미 하고 있는 행위를 멈추는 거니까 to가 오면 어울리지 않거나 아니면 다른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I s t o p dancing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예문을 좀 읽어 볼게요. He finally finished working for the company. 그는 마침내 그 회사에서 일하는 걸 끝냈어.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죠. He finally finished working for the company. 저랑 한번더 읽어 볼까요? He finally finished working for the company. 그리고 또 다른 예문을 좀 보면 I'm here to enjoy playing the piano. I'm here to enjoy playing the piano. 나는 여기 피아노 연주를 즐기러 온 거야. 이렇게 enjoy가 동사가 아니라 투 형태로 쓰여도 ing가 오는 거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악기를 연주할 때는 playing 뒤에 더를 붙여요. 그 악기 앞에 더를 붙이는데 이거는 보글리시 관사와 관련된 문제인데요. 보글리시 다른 컨텐츠에서 설명이 돼 있으니까 제가 보실 수 있도록 별도로 안내를 해 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mind도 그 행위가 마음 써지는 거죠. 그러니까 좀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요.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he minds sitting next to me. 그는 내 옆에 앉는 것을 신경 써 꺼려해.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는 거고 다음 예문 같은 keep. 그러니까 keep을 쓰으로써 keep의 과거인 kept를 쓰으로써 뭔가 계속 말하고 있었다는 뉘앙스를 준 문장이죠. 이렇게 영어에서는 이 동사의 형태를 명사나 형용사나 부사처럼 바꿀 때 TO나 ING를 사용해요. 그래서 TO와 ING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리는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여기서 오늘 시작을 했는데 뒤에도 이제 계속 나와요. 그래서 이걸 계속 분리하는 연습을 저랑 차근차근 해볼 건데요. 좀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결국엔 TO 아니면 ING예요.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뒤에서도 계속 재미있게 공부할 테니까 잘 따라와 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